자, 금전대의 여여 민정아가 불러올리겠습니다 큐헤이 조단 늘불안사랑여 같이 있으면 좋는데 있으면 엄마대로 가� s a 고 h 한글자에 b 네. 자 가장 우리 민정한이 가 가장...